야, 서큐버스, 야, 나랑 같이 빨리 SCP 연구소로 가자. 나 말이니? 어... 아이고, 오랜만에 공부 좀 해볼까? 내 목표는 서울대니까. <웃음> 자, 그렇다면. 한국 역사와 미.. 이 녀석.. 거봉아! 거봉아! 아, 아뭐 누구야? 누구야? 누가 공부할때 방해 놓는 배? 누구야? 나야 나! 어? 아이 형! 아이 대낮부터 날아다니세요! 어 다름이 아니고 너랑 기니 할 얘기가 있어서 아 그래요!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형! 어! 알았다! 와! 아니 왜 우리 집을 망가뜨려요 형! 아 미안! 나 원펀맨이잖아 그러잖아 무슨 일이세요 형님? 내가 취미로 히어로 생활하는 거 알고 있지? 아이 그렇죠! 형 같은 히어로는 처음 봤으니까 아나 사실 이제 은퇴 좀 하려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아 그럼 그냥 가시면 되지 왜 우리 집에 오셨어요? 그래서 너처럼 착한 코봉이가 내 장비를 좀 맡아줬으면 해 아, 그래요 그럼 얼른 주세요 어 그래 잠깐만 자.. 아.. 됐다.. 미쳤어! 미쳤어 이 형! 왜 여기서 옷을 벗고 그래 이 형아! 어우 시원하다 아우.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다니, 아우 시원해. 나 갈게 고봉아. 안녕. 아니에그로 나가요. 그로 나가면 안 돼. 엄마 있는데. 안녕하세요 어머니. 뭐뭐뭐뭐얘 뭐야. 뭐뭐뭐얘 뭐야. 잠깐 꺼져. 아이고 저형 진짜 안 되겠다 안 되겠어. 어쨌든 장비를 주신 거니까 내가 보관할 수밖에. 어 여보십시오. 코봉군! 고봉군 나이스! 어? s c 패씨왜 들으세요? 아이 큰일났다 지금 SCP연구소에 격리돼있던 유클리드 등급애들이 다 탈출해버렸어 나 망했다 어? 큰일났다 어디있는데요 지금? 지금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 고봉고봉이가좀 도와줘야겠어 아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 잘됐다 원펀맨 형이 주신 그 장비 아싸 내가 원펀맨 아니다 나는 코펀맨이 돼서 유클리덴을 다 잡아버리겠어 자 신발 자, 바지 잊자. 장갑도 끼고 <웃음> 아이 그런데 이형 아, 머리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안 들어 이 대머리가 뭐야 아 캐릭터 진짜 이상하게 잡았어 내가갔다이야다아 어휴 시끄 진짜 시끄 아이고 일좀 합시다 에? 에이... 시끄러엉시 진짜 아휴 시끄러워 이란 말에, 말에 공좀다고아 어디 있는 말 진짜 아아 아 원펀맨 형 진짜 힘들겠다 이것도. 아 어디 있는 거야? 어? 아이 저기서 끝. 와. 아 진짜 니들 니들 진짜. 아뭐 하는 거야? 동네 시끄럽다잖아 니들 지금. 빨리 SCP. 빨리 나좀 봐봐봐 어허 빨리 봐봐봐 나좀왜나 어, 찾았어? 너 지금 주민들 민원이 장난이 아니야 왜 이렇게 우러대 여기서 역구속 돌아가 싫어 안 들어갈 거예요 맨날 실험만 당하고 너무 싫어 나 도심 속 생활을 즐기고 싶어 아예 096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안 되겠다 내가 원펀치로 집으로 돌려보내줘야겠어 빨리 돌아가라 아! 어! 저 손님 자꾸 왜 그러세요 저한테 아니 왜 여기 슈퍼마켓에 땅콩이 국산을 없고다 수입만 있냐고 어? 내가 중국 사람이야? 왜 중국 땅콩만 있어? 연구소에 있을 때 땅콩이요 사장 나오라고 그래! 어, 왜 내가 진짜 이 사장! 사장하고! 어, 도와주세요! 어, 어. 뭐? 도와주세요! 아. 아이고 진짜 저.. 야 일칠삼 일칠삼 어? 누구야? 누구야? 어? 누구, 누구신데요? 네가 지금 왜 땅콩 가지고이시에면서 뭐라고 할 때야 지금? 빨리 연구소로 돌아가! 박사님 기다려 빨리 들어가 봐! 야옹! 나 정리되기 싫어! 너 진짜 혼난다 형한테! 야.. 뭐.. SCP-173이야? 일명 땅콩이! 응! 뭐 어쩌라고? 응? 어?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내가 걸러내기어너 좋은 말들 좀 따라와봐. 불러와봐아 형. 아 진짜 아 따라오라고 세요 따라가는 존재지 내가. 너 여기 딱 노란 선 보이지? 저기 딱서 있어봐. 요, 여기 형? 그렇지. 나봐봐봐. 왜 여기 서라고 한 거야? 어, 형이 너 집으로 보내줄게. 아니 형 뭐, 집을 뭐, 어디 버려준다는 거야? 자 거기 딱써 있어. 어형 아니 뭔데? 코 팔체! 아! 이따 연구소에서 봐. 으으, 으으, 아, 으아, 아, 다 무너뜨리겠다. 아, 아, 아, 아, 아. 아. 야 육팔이. 넌 뭐해? 나 코퍼맨이야. 뭐야 그게? 코구형이라 봐. 너 지금 혼나야겠다너 빨리 저 연구실로 돌아가 <웃음> 야코큰 대머리 내가 널죽여줄게 야! 야어 뭐야? 죽으라! 죽으라! 죽으라! 하하하하하 나는 죽지 않는다구야 하하하하하 으응 탈꾼 하 SCP 연구소로 따라가! 루파리야 먼저 가 있어. 나도 따라갈게. 가자. 출. 아이 자. 아, 아저씨. 어, 고모마. 너, 너 머리. 어? <웃음> 머리, 머리가 애머리야 무사해 지가 어, 미안해. 아 근데 애들은 잘 도착했죠, 다들? 어 안전하게 다 가져 놨는데 너 애들한테 무슨 짓한 거야? 왜요? 아니 육팔이는 그 갈비가 네대가 부러졌고 아아내 다음에 코를 부러뜨려 버리던가 아너 어, 그리고 저기 공구룡 말이야 네걔 우울증 왔어 으으으 <웃음>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뭐해 <웃음> 우울하다 우울해 <웃음> 그리고 173 땅콩이 아 사람 눈을 안 쳐다봐. 예? 그냥 나 혼자 있게 해 줘. 아, 맞다. 급한 일 생겼어. 아, 뭔데요 또? 너 저기 서큐버스 알지? 166. 아, 그 친구도 사라져 버렸어. 네가 그 친구 좀 데려와 주면 안 될까? 아이 뭐 걱정하지 마세요. 아이고, 서큐버스 정도야 뭐. 저 근데 않을 건데 저 코펌 메뉴에 걱정하지 마세요. 자, 다녀오겠습니다. 가자, 서큐버스, 이야 예! 오! 아, 어? 미안해. 저기 있네, 서큐버스. 정말 미안해. <웃음> 아이고, 또 여자라고 미안해. 꽃밭에서 뭐 하는지 몰라, 쟤. 어, 어, 어, 얘들아. 어, 얘들아, 미안해. 내가 너희 꽃보다 더 이쁘게 생겨서 미안해. 우리 꽃들 난 용서하렴. 어, 헐, 모래채. 야, 석큐버스 야, 나랑 같이 빨리 SCP 연구소로 가자. 나 말이니? 어...